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진흙탕 같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길로 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벌써 1월 한 달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달을 생각해 볼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새해를 맞이할 수 없었고 한 달을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1월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모아 우리 교회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헌신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집분자들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장서 순종하는 집분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셔서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성품과 지혜로 자라서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감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